자 오늘은 롱아이언 4번 아이언나 이 5번 아이언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클럽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컨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롱아이언만 조금 쉽게 칠수 있게 돼도 어 이제 팟5에서 투원을 노린다거나 혹은 거리가 좀 있는 팟3에서 유틸이나 우드로 불안정하게 치거나 혹은 아이언으로 짧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롱아이언 컨택만 제대로 맞추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원원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실제 라운딩 나갈 때뭐 한타에서 적게는 세타네타까지 스코어를 좀 줄일 수 있게 될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롱아이언,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스윙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클럽들하고 자 셋업, 테이크 백, 백스윙 탑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다운스윙 들어올 때 롱아이언 탑볼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하체리드가 들어가고 클럽이 쭉 당겨지면서 공이 컨택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하체리드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미드아이언이나 숏아이언보다 클럽의 길이가 월등히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럽이 내려오는데 타이밍이 조금 더 걸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내 몸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버텨주지 못하고 먼저 넘어가버리니까 탑볼이 나거나 말도 안되게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롱아이언을 쉽게 치시려면 은내 네, 명치만 붙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셋업, 백스윙, 탑 임팩트 들어갈 때내 명치가 공을 바라보고 고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컨택은 깔끔하게 나오면서 롱아이언이 미스 없이 쭉 힘있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명치를 잡아놓는 연습 방법에는 자 셋업은 먼저 편하게 쓰시고 자그 상태에서 클로즈 스탠스를 잡아주시고 왼발은 살짝 앞으로 오른발은 살짝 뒤로 빼준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몇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연습 스윙 방법은 왼발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살짝 닫히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몸이 회전이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몸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 팔만 내몸 앞을 과감하고 시원하게 쭉쭉 지나가줄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팩트가 몸이 도망가지 않고 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공이 훨씬 더 깔끔하게 맞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해준 상태에서 내 명치가 정면을 보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연습을 몇번 클로즈 스탠스로 해준 상태에서 자, 이번엔 정 자세로 셋업을 잡으시고 자, 백스윙 명치가 공을 방, 보는 상태에서 클럽이 공까지 들어오는 짧은 동작 연습을 몇번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컨택을 바로 들어가 주게돼 주신다면은 롱아인이 훨씬 더 미스 없이 좀더 깔끔하게 정확하게 임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잡힌 상태에서 팔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늘게 돼요 전보다 그럼 그거는 헤드 스피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고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공이 조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을 거예요 클로즈 스탠스에서 몸을 잡아놓고 컨택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부터 하시고 어느 정도 컨택이 나온다 그러시면 은 셋업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몸 잡아놓고 클럽이 지나가는 이 구간에 연습을 몇번 해주신 후에 그대로 스윙 들어가 주시면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한 임팩트로 로마이온이 크게 미스 없이 나갈 수 있게 돼요